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향단 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요 니치 향수와 패션 향수 입니다 여러분 향수를 접하시면서 뭐 니치 향수나 패션 향수 뭐 이런거에 대해서 많이 접해 보셨죠 저도 이런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뭘 기준으로 나눈 거지? 라고 의문점이 많았는데요 이런저런 글을 읽다 보니까 아 이런 거를 패션 향수라고 하고 이런 거를 니치 향수라고 하는구나 라고 알게 되어서 여러분들과도 의견 나누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우선 니치 향수는 틈새라는 뜻의 단어로 시작되었는데요 극소수의 이제 성향을 위한 프리미엄 향수로 말하는데 전문 조향사가 브랜드의 뭐 가치관, 뭐 철학 이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그 본인 그 조향사의 색이나 브랜드의 색을 잘 녹여낸 향수를 니치향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호모로가 갈리는 향수도 많고 굉장히 나만의 향수를 찾을 수 있는 브랜드들이 많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고가의 향수들이 많습니다 아 물론 고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괜찮은 가격대의 향수들도 니치 향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가격대에 있는 향수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향수를 메인으로 하는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들을 보통 니치 향수 브랜드라고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게 뒤에 패션 향수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바로 패션 향수를 설명해 볼게요. 패션 향수는요. 보통 메스 브랜드 되게 대중적이고 뭐 이런 거 저런 걸 만드는 브랜드에서 만드는 향수를 뜻하는데요 그리고 시작점과 현재 지금 중점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이 향수가 아닌 뭐 예를 들어 가방 아니면 뭐 화장품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드는 브랜드가 만드는 향수를 패션 브랜드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좀 애매하실 것 같아서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샤넬은 니치 향수인가 패션 향수인가 그거랑요 조말론 있죠 조말론은 니치인가 패션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샤넬은요 진짜 고급화 브랜드의 대명사잖아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향수 말고도 하이엔드 라인이 따로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이 샤넬이란 브랜드를 생각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생각나죠 가방 샤넬 가방 뭐 샤넬 옷 액세사리 등등 향수를 메인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패션 향수로 분류를 합니다 아무리 하이엔드 라인으로도 제작을 하고 샤넬이나 뭐 특수 브랜드들이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향료를 개발을 한다고 해도 이거는 패션 향수로 많이 부, 구분을 해요 그러면 조말론은 어떨까요? 조말론 같은 경우 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향수 중에 하나죠 향수를 모르는 제 친구도 다 하나씩은 갖고 있더라고요 패션 향수보다 더 많이들 갖고 있는 그리고 유명한 향수라서 대중적이어서 패션 향수인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조말로는 향수 외에는 뭐 향초, 디퓨저 이런 거 외엔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조말로는 니티 향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이가 딱 명확하게 보이시나요? 사람들마다 기준점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읽어본 뭐 향수 에디터 글들이나 아니면 향수 전문 사이트 같은데 뭐 그런 데를 제가 찾아보고 생각한 기준 그리고 다른 분들이 마스, 말씀하시는 보편적인 기준을 같이 말하는 거니까요 다른 의견이 있으면 꼭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니치 향수랑 패션 향수를 딱 구분하기 좋은 포인트를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써머리 하자면요 브랜드를 생각했을 때 향수만 나오거나 아니면 뭐 향수랑 향초 향수랑 디퓨저. 그 향수가 메인인 브랜드는 니치. 그리고 딱 브랜드를 생각했을 때 향수도 해. 그리고 가방도 하고, 뭐 옷도 만들고, 액세서리도 판매하고. 이런 게 있다 그러면 패션으로 분류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다들 아시는 정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아무래도 평소 이렇게 많이 접하지 않은 분들에게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서 저도 이래저래 좀더 읽어보고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